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성형수술 하신 분들 그 이후에 회복하는 데도 이+ 림프 마사지가 정말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정 쌤입니다. 네, 어,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일정이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텀이 좀 많이 길어졌죠. 네, 좀 죄송하고요. 또 약간 슬럼프도 조금 왔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자 오늘은 바로 그저께 이제 림프 국제전문가 과정을 어, 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 예전에 제가 올렸던 요, 어, 영상 중에서 페이스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더 후속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얼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림프 순환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림프순환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신을 체크해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릴 테니까요. 뭐그 중에서 내가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얼굴이 자주 붓는다. 자, 두 번째는요, 베개 자국이 잘안 없어진다. 어우,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다크서클이 도드라진다. 네 번째, 화장을 해도 안색이 칙칙하다 네. 다섯 번째, 갑자기 여드름이 났다 네. 성인이신데도 갑자기 여드름 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격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몸이 너무 무겁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손발이 차고 저리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세가지 이상 해당이 되시나요? 아마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신 분들 네. 조금 더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나 두개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림프 순환이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맑은 피부 그리고 면역력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어, 림프는 특히 이제이 피부에 제일 아래쪽에 피하 지방층하고 그 밑에 근육이 있죠 그 사이에 근육 바로 위에 림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하고 림프는 같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정맥에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이 공간에서 옆에 이렇게 림프들이 빠져나오면서 림프관들이 같이 이렇게 별도의 이공간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이 독소 형태로 되어 있는 어~ 이물질들. 많이 배출을 시켜서 우리 몸을 다시 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마치 하수구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의 역할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어,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 몸이 굉장히 맑고 이렇게 잘 회복이 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호흡에 대해서 들숨과 날숨을 많이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를 하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 요가 하듯이처럼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계속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사항, 림프는요, 이렇게 근육을 누르시는 게 아니죠. 근육 바로 위에 이 지방층에 있기 때문에요, 아주 가벼운 터치만 해주셔도 돼요. 꼭꼭 누르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자 이제 그. 얼굴하고 목 쪽에서 중요한 림프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마네킹에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어, 마네킹이 눈썹이 없어서 좀 무섭죠 네. <웃음> 자, 이제 여기 이마 가운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눈꼬리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 그리고 콧망울의 옆 부분 이렇게 턱의 가운데 부분, 요런 데 지금 보면 이 우리가 여드름이 잘날수 있고요.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다크서클 이런 부분도 잘 생길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이제 이 옆부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 바로 아래쪽에, 네, 여기 이제 프로펀더스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얼굴하고 머리 쪽에 림프가 이쪽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목의 옆면,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쇄골 바로 위에 이 터미너스, 우리말로는 이제 정맥각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이 몸을 다 돌아온 그 피들이 굵은 정맥이 심장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 림프들이 다시 이렇게 이 정맥으로 합류가 되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열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라인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리고 뒷목 네. 여기도 이렇게 머리에서 이 뒷목 라인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그냥 내려가면서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붙이고요 세 손가락으로 이마, 눈썹 위로 한 2cm 정도 가운데 이마에 놓으시고요 림프는 아주 약한 압력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피부에 이렇게 밀착되게 해주세요 아주 약하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내 턱을 향해서 아주 가볍게 피부가 2-3mm만 살짝 약간 늘어나는 스트레치 그리고 이 바깥쪽을 향해서 힘을 살짝 빼주세요 시 피부가 이렇게 밑으로 스트레치 그리고 힘을 살짝 빼주세요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쑥쑥 내려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가볍게 붙어서 밑으로 스트레치 되고요 바깥쪽으로 살짝 힘 빼주세요 또이옆 라인 해볼게요 각 위치 이렇게 안쪽 가운데 바깥쪽 이마 라인 세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옆 이마 하나 힘 빼고 둘, 스트레치, 힘 빼고, 셋, 넷, 다깥쪽에요 요가에서도 페이스 요가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 이 림프 마사지도요, 페이스 요가처럼 이 얼굴 쪽에 모든 순환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지금 포인트들을 다, 다루고 있죠? 이렇게 내렸다가 힘을 빼서 살짝 옆으로 손끝을 약간만 가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눈썹을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주세요. 살짝 꼬집어서요.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다가 놓고 또 잡았다가 놓고 가운데 눈썹 하나 둘세 바깥쪽 눈썹 하나 둘세눈 네. 주변에 굉장히 여기 스트레스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도 더 좋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 아주 살짝만 내쉬면 돼요 눈꺼풀 위쪽에 놓으시고요 이 안쪽에 눈꼬리에 가까운 안쪽 눈꺼풀 자, 세 번째 손가락으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겹쳐서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턱 방향으로 살짝 내렸다가 네, 바깥쪽 눈꼬리를 향해서 손에 힘을 살짝 빼보세요 그냥 약간 손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자, 내릴 때는 가볍게 어, 마치 어, 피부가 이렇게 살짝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누군가 살짝 이렇게 터치할 때 있죠? 그런 정도의 힘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내려갔다 옆으로 갈 때는 힘을 빼세요 셋 이제 가운데 이 라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내려갔다가 옆으로 갈때힘 빼고 셋 피부가 한 2, 3mm 정도 아주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힘을 빼주시는 정도 상태면 돼요 자, 눈 주변은 특히 피부가 얇죠? 자, 눈꼬리 쪽 바로 위쪽도 살짝 내렸다가 힘 빼주시고요 둘셋네 아주 잘해주셨고요 눈 아래쪽 이 부분을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만 살짝 댈게요 자, 아래쪽으로 아주 가볍게 여기 제일 약한 피부거든요 살짝 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성형 수술하신 분들 그 이후에 회복하는 데도 림프 마사지가 정말 좋거든요 둘셋 가운데 쪽 피부에 다크서클 많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세, 바깥쪽 하나, 둘코 옆에 이 콩망울 부분 여기 해볼게요. 코도 더 세분하게 하면 은 아래쪽 코, 가운데 코등 위쪽까지 다할수 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쪽의 코, 가운데 코, 위쪽 코까지 눈하고 똑같은 방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요 콩방울 부분 해볼게요 천천히 살짝 2, 3mm만 피우고 약간 내려왔다가 힘을 빼면서 손끝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셋 네, 이렇게 해서 세번더 반복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다섯 번 정도 해주셔도 더 좋겠죠? 입 옆도 하나 둘 계속 방향은 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내렸다가 살짝 옆으로 보냈죠? 이제 네, 이 턱의 아랫부분 네, 손가락 이렇게 끝만 살짝 대볼게요. 아래로 살짝 네, 이 바닥 방향으로 손이 살짝 내려갔다가 힘을 빼면서 바깥쪽으로 요렇게 되는 거죠. 압력의 방향이 네, 니은자처럼 탁탁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요. 살짝 내렸다가 힘을 빼서 아주 가볍게 내렸다가 힘을 빼서 손의 방향만 옆을 향하다가 살짝 내렸다가 옆으로 네 아주 잘해 두셨고요 이번에 중요해요 자, 이제 옆으로 돌려볼게요 네, 귀 바로 이 밑에 자리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프로펀더스라고 하는 림프 이 절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림프절 귀 밑과 네, 이렇게 해서 이 쇄골 바로 위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림프의 통로거든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많이 무겁게 되고요 얼굴에 안색이 굉장히 안 좋고 여드름도 아주 많이 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요 방향은 똑같아요 이렇게 바닥 쪽으로 지금 이 머리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터미너스라고 하는 이 쇄골 위쪽 부분에 향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살짝 내 손끝 방향은 뒤로 약간만 힘 빼면서 자, 내려갈 때는 터미너스 쇄골 방향으로 갔다가 살짝 힘 빼서 뒤쪽으로 손이 약간만 이동 다시 내려갔다가 네 여러분들 세게 팍팍 문지르시면안 돼요 자, 살짝 내려갔다가 뒤쪽으로 다시 부드럽게 피부가 이렇게 닿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정도로 만그 겉에 우리 근육이 아니고요 피부 껍질만 살짝 이렇게 늘려지는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 되거든요 자, 살짝 피부의 스킨만 늘려주시면 돼요 근육까지는 가지 않아요 네, 이제 네, 이 가운데 목의 가운데 미들 네, 방향 똑같아요. 이렇게 아래로 살짝 피부를 늘려주시고요. 뒤로 가볍게, 네, 밑으로 천천히 피부 늘려주시고요. 뒤쪽으로 가볍게. 네, 또 해볼게요. 네, 지금 이귀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의 라인은요, 얼굴뿐 아니라 전신의 림프 순환에서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른 부분에 붓기가 있는 분들도요, 이 귀 밑에, 그리고 목의 옆부분, 그리고 쇄골 바로 위쪽에 이 터미너스 이세 포인트는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세요. 네. 자주 해주실수록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이번에는요, 터미너스라고 해서 쇄골 위쪽에 심장 쪽으로 가는 이제 정맥으로 네, 림프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예, 림프 절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쇄골뼈에서 위로 3cm 정도 되는 곳에 손을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스트레치. 손이 이 닿는 부분도 이 끝에만 닿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닿으실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지그시 충분히 닿아서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살짝 빼면서 약간만 바깥쪽으로요. 그대로 쭉 쇄골 위에서 3cm 위치에서 지그시 피부에 완전히 손이 밀착된 상태에서 지그시 끌어내려서 살짝 바깥쪽으로요 손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피부가 여러분들 정말 잘해주셨고요 어때요? 네, 되게 쉽죠? 근데 오히려 힘 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림프 마사지는요 힘을 잘 빼주시고 네, 대신 피부에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내 손하고 반대손을 이렇게 닿았을 때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살짝 가볍지만 밀착이 되어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밀착된 느낌이 있을 때 림프의 순환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켜 줄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 몸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좀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죠?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림프 마사지 아주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완법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